그, 교회 건너편 그, 그, 그,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그, 무료로 그, 세체해 준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랍니다. 아, 이것, 이것이 아, 아멘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129문 아멘이 무엇인지를 진짜 배우고, 아, 세차는 공짜로 하시고 아멘은 말씀으로 하십시오 자, 129문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답해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음, 아멘은 음, 그 송영의 그 마무리에 도장을 꽝케 찍는 말입니다. 예, 송영이 뭐였죠? 영광의 찬송이란 뜻이죠. 어, 그 여기에 아멘 도장을 찍는 겁니다. 대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간구를 아버지 들으셔야 만 하는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선 아멘 하고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그렇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에 우리 하이델베르크의 에, 믿음의 에, 선배들이 이 의미를 에, 두 가지로 어, 이것은 바로 이게 아멘 속에는 이두 가지가 어, 강조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먼저 129문 답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 보세요.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멘 이렇게 마지막 그 송영 끝에 아멘 하는 것은요. 어, 참됩니다.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틀림없다는 아멘인가 무엇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건가 이 아멘이 자 신명기 27장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음, 이렇게 그 우리가 송영 끝에 나오는 이 아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멘으로 어, 맞춰야 되는지, 왜 이게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세요 어, 신명기 27장과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보면 매 절마다 아멘이에요 매. 그러니까 저주가 있을 때마다 아멘 아멘 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때 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처럼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할지니라.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너희 아멘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때요? 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보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저주 저 짐승과 음행하면 저주받는다 과부와 구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멘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주기도문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멘하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틀림없이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가 아,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34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약의 교회의 하나님 영원부터영원까지 송축할 찌어다 그럴 때온 백성이 아멘하라는 겁니다. 이,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 7장에 저주 앞에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실행하지 못하고 어기고 사는 똑같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멘하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여.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아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복음이죠. 네. 갈라데오 3장을 가보세요. 신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신명기의 저주와 또 역대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요.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율법의 행위 앞에 있는 그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아멘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시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아멘하라.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구나.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약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송축할지어다. 너희는 아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저주 안에서 우리를 송량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아멘할지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저주거리가 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가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가보면 요좀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해요 14절 이라오디아의 교회는 우리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라오디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계 게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계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아멘이에요. 그저 아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신실하시게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면 축복이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완수하시고 신실하시게 성취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 이, 그렇기 때문에 계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어, 이 아멘이라는 짧은 말 속에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 누구 때문에? 예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확실한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대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는 우리의 기도의 확신과 근거가 왜 암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실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이 아멘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짧은 말에 이 뜻이 있대. 그게 뭐, 무슨 말이에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간절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 이,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내가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그러니까 어, 기도하면서 막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하는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어, 소원을 더그 간절하게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다 그런 말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말. 지금 에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섯 가지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개시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가지는 나의 그 간절한 바램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간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마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이, 이 기도하고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나의 그 뜻으로 내가 반응하고 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아, 그, 그 항복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간절히 이루실 줄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나의 기대와 바람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두 번째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만을 생각해서 어,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만 생각해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믿음만을 생각해서 아멘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설명은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시고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더욱 원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과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 간절한 심정이 나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지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를 쭉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쭉 보는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26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질문과 그 내용 안에서의 오늘과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26문은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어,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선배들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당신은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과 또한 이 슬픈 세상에서 그 어떤 역경을 나에게 보내시더라도 그것을, 이 슬픈 세상에서 보내주신 그 역경, 그것을 결국은 나의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어야 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라는, 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슬픈 세상에서 이런 역경과 고난과 환란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이이 이 틀림없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26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거룩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을 탐심과 탐욕에 가득한 우리의 것들을 다루셔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시간에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역경을 쓰시는 겁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때 그냥 어,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냥 그 모임 끝나고서는 그냥 어, 뭐, 뭐 그냥 끝나는 게좀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모임 끝납니다 하고서 그냥 그 하는 입에 달린 그런 거가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아멘 할 때는 나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틀림없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믿으세요? 과연? 기도를 믿, 믿느냐고요. 현대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일단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했다면 아멘이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 아멘이 할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아멘을 되시고 그 아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했던 그리고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데까지 하나님은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인 거죠 고린도우서 1장 20절을 가보세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우서 1장 20절 한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얘가 예스인데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 걱정하지 마시고. 너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하나님이 모세 언약과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저주를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아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예수님 안에서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인 겁니다. 그런 즉, 그런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아멘이라는 것이 그냥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아멘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멘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예배를 하거나 어, 또 헌금을 했거나 어,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거나 어떤 섬김을 했거나 어떠한 수고를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그, 그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으로 어 이루셔서 아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 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한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상이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못 박고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뭘 섬기고 했거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인지 아니 그것은 아멘이 아닌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이요 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그 각주에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사야 6 5장은요그 앞장이 몇 장이죠?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64장이잖아요. 그 앞장은요. 네. 네. 65장. 그이 이사야서 이그 65장에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들은요. 그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그 새로운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환란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지는 그러니까 성, 성도의 환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이 성도의 환란이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음 누군가에게도 말못 하고 어, 그리고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온 저기 그 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 지워지지 않는 이 환란 속에서 멈춰지지 않는 내 안에서의 시련과 환란 앞에 갖는 예, 성도의 안타까움과 이, 이 답답함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고난 앞에서 여쭙게요 여기 말씀에서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그것이 감추어졌다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는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멘이라고요. 이게 내가 이 문제와 이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그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해 주신 것을 믿고 아멘 그래서 게시록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성도가 어떤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존재로서 드러나는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게시록 7장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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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올리면서 아멘. 어 이, 누구야? 그 묻죠. 누구냐? 도대체 누가 저렇게 에, 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이렇게 흰옷을 입고 이렇게 아멘을 하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환란을 당한 자들, 환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천상에서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어? 내가 어? 우리 자녀 잘해가지고 그. 하버드? 하바지? 여기에 이렇게 집어 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것. 어떤 상황에서 이 비참하고 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십자가를 믿는가. 음. 여러분, 오늘 이 아멘이라는 이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환란을 겪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멘의 삶인 거예요. 아멘의 삶. 아멘으로 그냥 화답한다. 예 아멘으로 우리가 이 천상에서 화답하는 것은 어떤 환란도 겪지 않고 아멘이 아니라 환란을 겪고 나온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수예요.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절수니까 같이 읽어요. 함께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 하나 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오, 오, 다시 오마. 이것에 대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누가 그럴까요? 환란 속에 살아가는, 환란의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시록의이 실제적 상황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있으면서, 환란 속에 있으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야만 이 문제에서 답이 생기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회정의와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됩니다. 주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기는 나는 그때까지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멘과 같이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이런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송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제 그어 하이델베르크가 어 보니까 183번이네요. 오늘까지 해서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명규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어 2월 첫 주부터는 어아 2월 달부터는 그어 웨스트민스터 그 말씀드린 대로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 아, 후보 교육했던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분량이 좀 것도 많아서 어, 일단은 직분자 후보자들 했던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끝나는 대로 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 끝나면 네, 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예전에 한 한 50개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그때는 한번 수요일 날 10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이 계속 교리 말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웨스민스 신앙고백서 꼭 김양주 우리 교수님 편지한 거꼭 준비하시고 읽어보시고 지금 주보에도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성경에 대해서 쭉 나가고 그러는 건데요 미리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신앙고백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은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든 데피니션이 정확해요. 그래서 웨스트 신앙고백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든든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막 붙어나갈 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 여러분들의 신앙에 예, 이렇게, 그, 이렇게 성장이 있기를 바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어, 교리를 통하여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 깊이 알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아멘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격발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닌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아멘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이요 충성이시요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진실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된 기도를 하올 적에 아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선의 것에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마쳤습니다 네.